통신판매도 스쿠버다이빙 면책설명의무 위반시 상인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고법 9 8라5052 5069 대법원 98다 43342 43359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상고 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 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 의무를 다하였다거나 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 여율이 낮다거나 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내문 뒷면 상단에는 전문등반, 행글라이더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의 일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약서 양식의 뒷면에는 꼭 알아야 할 사항으로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와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 또한 원고의 상해보험 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방은는 보험기간 중 스킨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익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나비 보험료가 소액이라거나 계약체결의 방법이 통신판매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수 없으며 위의 안내문 및 청약서 양식의 기재만으로는 보험자로서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수 없습니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재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